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1년이 다돼 갑니다. 사실 유튜브 한 지는 1년도 채안 됐는데요. 작년 사실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다 보니까 재개발 정보까지 아는 지식은 미약하나마 그나마 좀 아는 것을 좀 얘기드린 보니까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제가 얘기 드려야 될 것은 뭐 항상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아파트 미분양 이다 아파트 구입 이다 재개발 이다 뭐 상당하게 문의가 많이 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전화가 오신 분들 얘기를 해 드리는데 정말 쓸데없는 전화 좀 많이 왔는 부분에서는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번호를 싹다 지웠습니다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아실 거고 그리고 뭐 예전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전화번호는 아실 건데 아무튼 근자에는 전화번호를 제가 다지웠고요 지금 재개발, 뭐 미분양, 그 다음에 금매물 아파트 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항상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영상을 보거나 내부 부동산을 보거나 기존적으로 부동산을 좀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약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정도 많은 지식은 없어도 약간의 지식으로 뭐 얘기는 좀 드렸는데 사실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은 전화 다 오고 문자다 오다 보니까 일반 기분 좋은 전화번호 좀지웠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뭐 작년에 처음 배워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없고 기능을 잘 몰라서 나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보통 새벽 뭐 2시 3시 까지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음. 기본적으로 제가 향후에 뭐 미분양 마찬가지 계속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시 행사 대표 와도 만나서 분위기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년이 다 3년이다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좀 일찍 할인 분양을 할수 있는 아파트도 생길 것 같고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아파트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뉴스를 보다시피 전국에 다양하게 이벤트, 인분양 등뭐 다양하게 뭐 이슈화되는 뉴스들을 제가 좀 보고 올려드렸는데 무조건 뭐 기다린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동향을 좀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게 주식이나 뭐 코인 아니면은 뭐 엔화가 뭐 내리 간다 올라간다. 원화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려갈 것이라 했는데 개미군단이 올렸다 그건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몰리거나 주식쪽으로몰리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몰리는 거고 아파트를 평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이 방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고 아파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구입을 하고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세력이다 뭐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 모션 적용을 하거나 할인 분양을 받는 이 유튜브가 또 세력이 될수 있는 건 아니냐 아니죠 세력이라 하는 것은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를 때 잠깐 사서 대파는 것이 투자 투기지 사실 여기는 내가 집이 한채 없어서 집한채 마련하려고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시기를 찾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 투기 세력에 뭐 여기가 카페, 스터디 카페 아니면 돈을 받고 정보를 얘기하는 그런 방송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도 뭐 생각을 해봤는데, 뭐 100명, 200명을 모아서 뭐 대규모 아파트 저렴하게 나온 걸 매입하는 회사처럼 여기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게 세력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이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오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다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아파트를 살려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회원방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술자리도 한 사례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리고 뭐, 커피도 보내주시는 분, 뭐, 나이가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는 분들이 50대, 60대, 그리고 뭐, 40대. 하다 보니까 뭐, 그 중에 또 학교 후배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있고 고 구독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뭐 유튜브로 뭐 돈을 벌고 이런것 보다는 시작은 정보를 얘기해 드리고 물론 정보를 얘기하면서 뭐 구독자가 없거나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뭐 유튜브 수익이 안 나온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 기반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많은 전화를 받고 이렇게 유튜브 할 줄도 모르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런 정보를 만드는 자체가 한테도 수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어느정도 정보를 주는 세상에 공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또한 명이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분야 할인 이벤트 자체가 조금 빨리 도 진행이 될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대선이 끝났고 5월 취임식 시작되면 은목격화 되지 않을까 나름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하려는 시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있어서 장시간 기다려 보자고 가하는 시행사 전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발생되는 pf 자금의 이자는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떨어지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손해는 없죠 이익을 좀덜 보고 마무리를 하려는 회사들도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보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고, 물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쩌다가 한번 들어와서 뭐 이상한 얘기 하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회원방이나 아니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기록이 남더라고요. 이 회원이 한달 됐다, 두달 됐다. 어,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뭐한달 전에 했다, 두달 전에 했다. 뭐 그런 게 기록 자체가 다 넘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사람인지라 향후에 이런 일이 미분양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분들 위주로 뭐든지 조금 더 많은 혜택과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기도 창원 경북 쪽 경기도 까지 뭐 다양하게 제가 전화를 받았고 저도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요 마찬가지 재개발도 어뭐 이런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들으면서 배우는 사례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걸 물어봐야 돼서 물어보고 다시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그러면서도 또 많이 배우게 됐고. 참, 이 유튜브 온라인이라 하는 게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대구 자체 머리 문디락 하죠. 찰기가 없습니다. 단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 단합을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면은 구입을 하지 않고 향후 기다렸다가 저렴할 때 구입을 하는 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좀 소문이 나고 뉴스를 보라고 얘기하시거나 뭐 인터넷을 보시라고 는거 얘기하셔서 이런 구입 시기는 아니라고 주변에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시면 다시 아파트 가격 급매물들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황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뭐, 꼭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런 뉴스를 좀 참고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뭐 향후의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될때 구입을 하셔라,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최종 패턴은, 지금 미분양, 어모션, 이 얘기들이 경기도 쪽에서 나오고 있고, 뉴스에까지 나온다는 자체는 벌써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것 같고 단지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상황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아파트어뭐 신축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부축이 안 팔려서 못 파는 분들은 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음매로 또 매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계신데 그 까지 저한테 물어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금을 넣었는데 파기를 할까요 말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동향을 설명드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왕들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잘되면 뭐 그냥 끝나지만 못되면 제가 원망을 듣기 때문에 뭐 계약금을 걸었는데 포기를 할까요 말까요 까지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뭐 결론은 직접 본인이 내리셔야 되고요판 단을 잘못했다 잘했다 도 마찬가지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보만 말씀드리는 거지 개별적으로,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모든 뉴스, 마찬가지, 정보를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전화만 해서 묻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뭐,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실시간을 마찬가지 제가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재개발, 미분양, 금매물,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거는 날짜를 제가 한번 잡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녁에는 거의 뭐 영상을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정보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음. 족구를 하러 가기 때문에 뭐 사실 저도 뭐 거의 새벽 2시, 3시 뭐이 시간에 자거나 대부분 늦게 자는 편입니다. 늦게 자기 때문에. 이뭐 실시간을 한번 확인 해야 되겠는데 한방에 또 정리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뭐 많은 제 정보를 보신 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실시간 한번 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잠깐 갑니다 라고 거기 묻는 분들 뭐 대부분 잘 몰라서 못 물어보는 분들 뭐 다양하게 계신데 향후 하게 되면 뭘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체크를해 놓으셨다가 뭐 댓글에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고 아파트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껏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고 주변에도 기다리라고 말해주세요. 소문이 나야 거래가 안되고 거래가 안되면 금매물 미분양 할인 다양한 이벤트가 시작될 겁니다. 제발 기다리시고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보리 문디들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보리는 찰기가 없어 경상도 대구 단합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투기 세력이 내려와서 구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 마케팅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분양 아파트 우선 계약자 잡아둬라. 공동구매 이벤트와 지원금까지 분양 시장에 등장한 이유는 공급자들에게 우선 계약자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투시도에 적용한 특약해지금은 지금 계약자를 확보해두겠다는 시행사 측의 전략이기도 하다.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줄테니 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계약금으로 묶어두라는 뜻인 셈이다. 대구의 경우 지금은 과잉 공급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지만 앞으로 3에서 4년 내 입주 물량 감소가 예정돼 향후 입주할 때가 되면 시장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작용했다. 때가 되면 막상 해지를 안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이 단지는 특약해지금 외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와 입주지원금도 적용했다.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특약해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준다. 계약금 정액제는 이미 비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는 통상적으로 전체 분양가의 10에서 20%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등 계약금을 정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7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10%인 7천만 원이 계약금이지만 1,000만 원의 계약금 정액제를 적용할 경우 우선 1,000만 원을 내고 이 차로 계약금의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 중에서는 울산 3호 비스타동원과 경북 포항시 더트루의 포항 등이 계약금 중 천만원만 우선 내도록 하는 계약금 정액제를 적용했다. 이와 같은 분양 마케팅은 시장이 침체기를 겪던 시기에 종종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살아본 뒤 가격을 지불하는 애프터리빙제 압도드립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 중에는 낙성미 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생겨났다. 경기 고양시 일산 두산이 부어지니스는 애프터리빙제를 실시했음에도 10여 년 동안 미분양을 다 해소하지 못한 단지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곳곳에서 이색 분양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파격적인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과거 파격적인 할인분양은 현금을 움직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고육지책이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직 건설사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라며 분양시장도 부동산 정책 변화를 더 지켜볼 것 이라고 말했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장은 정부 규제로 시장의 실수요자만 남은 상태에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며 대구 부동산 시장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최대 침체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이후 매수자 우위장세가 더 본격화되면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 공인중개사 업계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침체를 떠올리는 중이다. 그는 우리 사무소도 올 2월부터 내리막을 타더니 지난달 들어서는 거래가 뚝 끊겼다. 3년 전 화랑기에는 한 달에 20건까지도 중개를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전화 한 통도 받기도 힘들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유로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실수요자들만 남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전역 공인중개사무소를 훑다시피 둘러봐도 아침에 나와서 불만 켜놓고 사람은 없는 곳이 많더라. 문에 전화조차 없어서 그렇다. 몇 썰렁해진 시장을 설명했다. 드문드문 오는 연락은 매도자인 경우가 많다. 드물지만 집값이 내릴 것 같으니 멀쩡한 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보이기 시작했고 주로 신규 입주를 앞둔 사람이 원래 집을 임대하고 갈지 팔고 갈지 묻고 난다. 앞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더 어려워지니 지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편?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가를 많이 낮춘 곳이더라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성 지부장은 집주인이 최근 실거래가 보다 10% 정도 낮춰서 5억 5천만 원에 내놓은 집이 있다면 매수자는 기다리면 더 떨어진다면서 5억 이하 가격을 얘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심이다. 대구가 당분간 공급이 많으니 미분양 물량이나 할인분양 물량을 잡아도 되겠다는 식 이라고 했다 추후 시장에 더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 지부장은 수년새 직접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 중 상당수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였다고 본다 입주할 때가 되면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특정 아파트 단지에는 절반 정도가 전세로 나왔다 곳도 있다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내년부터는 더 뚜렷한 영향이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회복은 2008년 당시보다 더딜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 지부장은 지역 인구, 특히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이라 그렇다. 2008년 당시에도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최악의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거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상황을 나쁘게 본다. 고했다. 0여년 전 대구는 분양의 무덤 동일아이빌 SK리더스뷰도 30% 할인 대구의 경우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40% 정도 상승하며 호환기를 누렸지만 이후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미분양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2008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32,000호를 기록하며 당시 수요예측 16,000호의 2배 가까운 물량이 공급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곳곳에서 할인분양을 하기 시작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이라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함께 터지기 전에 할인을 해서라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지금은 대구 지역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곳이지만 당시만 해도 적게는 10%, 많게는 30%가 넘을 정도로 할인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파는 상황이었다. 대구 수성구 범호삼동의 레미안 수성아파트 삼성물산 건설부문 467세대의 경우 2008년 6월 사용승인이 떨어졌지만 미분양이 종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2011년까지 대형평수 아파트는 주인을 찾지 못했고 회사 측은 153, 158, 163 아파트를 초기 분양 가격과 비교해 약 27%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2009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수성구 상동의 동일아이빌레이크시티 동일토건 1,411세대 도가트 내 최저 24.5% 최대 34.5% 할인 판매에 나섰다. 분양 당시 3.31평당 가격이 1,100만 1,2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분양가 할인에 나서면서 평당 평균 870만원 으로 떨어졌다. 수성구 황금동 sk리더스 뷰 788세대 도층별로 6에서 31%까지 2005년 분양 당시 지역 최고가 평당 1,200만원을 내세워 화제를 모았던 범어동 두산이브 더 제니스 단지 1494세대도 도기종 계약 해지분을 할인 판매 5에서 15% 하기도 했다. 할인 분양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적지 않게 아, 발생했다. Yes. 정상 가격에 분양받은 이들은 제 값을 내지 않으려 했고 건설사는 계약대로 다 받아내겠다고 버티면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할인 분양에 들어가도 이전에 계약한 사람은 당초의 분양 대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또 할인 판매한 미분양 아파트 대출 서류에 당초 분양가를 적어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해주는 일도 생겨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16년 6월 이 같은 혐의 사기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짜고 범행을 도운 새마을금고 전무 B 씨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 C씨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4억 1천만 원을 2억 5천만 원에 팔고도 대출 서류는 분양가로 작성하게 해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는 등 이듬해 2월까지 같은 수업으로 아파트 구매자 85명이 과다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이 같은 할인 분양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전보다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어 가격 할인 가능성이 있지만 할인 분양이 후 가격 상승을 경험한 탓에 예전과 같은 두 자릿수 할인은 없을 것이라는 것 부동산한 전문가는 과거 미분양도 준공 후 3에서 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다 또 할인 분양 후 가격 상승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어 해당 사업 주체가 도산하지 않는 한 할인 분양은 없다고 보면 될것 이라고 말했다